내 만들어뒀던 이비 마크가 돌아가요. 그리고 요 안에 귀여운 실리콘 볼들이 참이라고 하나요? 다섯 가지 모양으로 세 개씩 열다섯 개가 들어가 있지롱. 두 번째 모드는 이렇게 깜빡이정. 깜빡깜빡. 발광력이 굉장히 세서 SOS를 청할수 있겠어요. 그리고 여러분들이 골라주신 공식색 핑크색과 그린색 그리고 노란색도 추가로 넣어놨어요. 이게 중앙 제어도 되는 옵션으로 해서 내일 아마 첫 게시를 할것 같은데요. 여러분. 여러분이 응원봉 여러 개 사시지 않도록 아예 제대로 만들어 보았습니다. <웃음> 오래오래 함께해요 여러분들이 더잘 보였으면 해서 아주아주 아주 LED 조명을 강하게 해달라고 요청드렸었는데 손전등으로 써도 될것 같습니다 아주 밝아요 내일 어떨지 너무 궁금하네요, 여러분! 기대되시죠? <웃음> 이제 여러분들 내일 이 응원봉을 네, 직접 만져보실 수 있길 바라면서 어플을 꼭 깔아주셔야 돼요. PEB 라이트 스틱이라고 되어있는데요. 그 앱을 설치하셔야만 저희 팀이 준비한 것들을 함께 누리실 수 있으니 부디 부디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 한국은 밤인데요. 여러분 오늘 잘 주무시고 우리 내일 꼭볼수 있길 바래요 빨리 주무세요 여러분 빨리 빨리 빨리 빨리 <웃음> 이건 나에게 하는 말 저도 잘 자고 내일 잘 가서 리허설도 잘 마치고 여러분들을 맞이할 준비를 완벽히 하고 있겠습니다 다들 조심히 조심히 도착해주세요. 그리고 오프라인 행사이긴 하지만 온라인으로도 여러분을 뵐수 있게 준비를 해놨으니까요. 놓치지 마시라고요 <웃음> 내일을 위해서만 준비해둔 것들이 있으니 꼭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길 바래요 여러분 저는 그러면 이 응원봉 조금 기뻐서 자랑을 했으니 잘게요. 안녕히 주무세요, 여러분. 내일 봐요, 우리.